태시가 이리 와. 아이 공주, 공주 아이 예뻐. 엄마가 아이 예뻐. 공주 아이 예뻐. 태시기 안돼.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. 거기 올라가고 싶어? 거기 올라가서 그 삼각대를 꺼내고 싶어요 안돼요 꺼내봐 뛰고싶어 글루 오 대박 안돼 안돼 야 야. 너 안되는거 알지? 표정 봐 근데 <끔레>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물, 물, 발을, 발을. 귤 먹고 카페 중에 이거 뭐야? 아, 너 어디 도망가? 너 어디까지 도망가? 너 어디까지 도망가, 지금? 뭐야, 너왜 숨어? 뭐야, 너 지금? 한 번만 더 게임으로 엄마 진짜 화낼 거야? 어? 이리 와. 이리 와. 알았어, 잘못했어? c h 이 i 야 d i 새락 m a n 하 f a 야 t u r i n g p h o t 거 s ệ t 이거 r o 어 a e min or no f1tm h i 어 t o r g 어 r n n o g o 나 아, 리모컨 안줘 이거, 이너 이거, 너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버튼 뜯었어 안돼줘 입에서 뱉어 안돼 입에 뱉어 엄마 이거, 하나 못 봐. 이거, 하봐 이거, 저런 버튼이지, 이거, 이거, 이거, 전튼이튼 이거, 이이 씨. <웃음> 재식 씨 포기하시지요? 도저히 안 되겠지? 못해 너못 꺾네. 엄마가 너무 숙지고 나갔어. <웃음> 안 되지. 안 한다. 뭐 갑자기 그 뜯다 말고. 아이 뭐야.